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네, 어제 오전부터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을 중심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이 해킹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와 관련된 여러 장의 이미지가 여기저기 돌았습니다 네, 현재 자료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올스타빗을 해킹한 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정보를 퍼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킹과 연관된 문제였는지 어제 올스타빗에 괴상한 코인이 잠시 상장이 되기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왕뚜껑 코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코인이 올스타빗에 상장되었다가 지금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올스타빗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올스타빗 해킹 논란 사건의 발단은 올스타빗 계정으로 발송된 이메일 안에 이벤트성 공지가 전달되고 그 글이 다시 올스타빗 공지사항에 게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올스타빗 측에서는 이 이벤트 글이 본사에서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공지되었지만 이후 이 공지가 삭제된 후 다시 이메일과 같은 내용이 공지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올스타빗은 이 공세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입금이라는 초대박 이벤트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해킹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sms나 메일로 수신받은 이벤트 신청서 링크 접속은 피싱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사이트 접속을 자제해달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 이벤트 악성 루머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와 이벤트 진행자에게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도 이 사과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문은 모르겠지만 서버 점검 직전 이 이벤트에 관련한 글들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당시 이벤트 관련 논란에 대한 올스타비 측의 사과문인데요. 현재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는 이 글이 삭제되었고 그 후에 종료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서버 점검 중이라는 공지만 띄워놓았다가 현재는 거래소에 다시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과문이 올라왔을 때는 이미 늦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신속한 공지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뒤늦은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올스타비 측에서 재공지된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객 자산에는 어떠한 해킹 사실이 없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벤트 관련 공지에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고 이 글에는 거래소가 피해 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를 않고 있다는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올스타빗이 신생 거래소인데다가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 보전이 가능할지 걱정을 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해킹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걸까요? 정확한 원인은 올스타빗에서 제공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직원 이메일을 통해 문건이 탈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심어 계정을 탈취하는 피싱 공격은 흔한 해킹 수법이죠. 네, 이렇게 거래소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은 여러 언론을 통해 이미 공공연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주로 활용되는 기법은 APT인데요. APT는 특정 타깃의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잠복시키는 방식으로 평균 1년에서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올해 초 5,700억 원의 피해를 본 일본의 코인체크나 2014년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도 모두 APT 공격에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고 개발 위주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안에 소홀한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 보안이 낮아도 아직 국내에는 이렇다 할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은행처럼 높은 수준을 강제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해킹으로 피해를 당했더라도 법적 보상이 불가능하다란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해커들은 보안성이 낮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골라 디도스, 악성코드, 피싱, 스캠 등의 방법으로 해킹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순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렇게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낮은 보안으로 인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소한의 건전성과 보안 시스템, 해킹시 보상 등 요건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자율 규제를 하는 만큼 거래소들은 협회 자율 규제안을 준수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래 환경부터 조성해야 하며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여 일정 기준에 맞추어 거래소를 스크리닝하면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거래소는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